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 상대에게 내가 조금 연연하고 있고 매달리는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내 상대도 나에게 연연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상대에게 내가 연연하는 이유와 상대를 나에게 연연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요 남자가 먼저 다가섰을 수도 있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섰을 수도 있겠죠. 또 물론 둘이 누가 먼저란 것도 없이 통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면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요. 마음을 받아주려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을의 위치에 놓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에서 내가 갑이 되고 상대를 을로 만들려는 이런 생각은 분명 좋은 건 아니지만 갑이 되어 있는 내 상대방이 나를 을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분명히 처음엔 남자가 나를 먼저 좋아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요 나도 분명히 상대가 좋아진단 말이죠. 내 상대가 슬슬 좋아진다는 것은 요 연인으로 가기 위해선 참 좋은 거지만 요 여기서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내가 받아주고 있는 입장인 건 맞지만 내 마음이 슬슬 열리고 있다는 라건요 내가 열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 마음을 열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이든 간에 상대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 역시 상대가 노력하는 중에 그에게서 느껴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관대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의 노력에 의해서 내 마음이 슬금슬금 상대에게 빠져들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내가 마음이 열려서 상대와 사귀기 시작했다면요. 예전에는 내 상대가 별로였는데 지금은 흡족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처음엔 내가 상대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매력들이 자꾸 상대에게서 발견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대가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어떤 시점이 되면 나도 상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점점 상대가 요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나도 점점 내 상대가 간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분명 받아주는 위치였었는데 어떤 순간에 보니까 내가 상대에게 맞춰가고 있거든요. 좋을 때는 그렇다 치고요. 싸우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혹은 격하게 싸우고 나면 상대가 나에게 와서 나를 달래주거나 용서를 구할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상대에게 다가서서 상대를 달래주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싸운 후에 처음 며칠 동안엔 나도 화가 났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고요. 상대가 언제쯤 연락해오나 보자는 마음으로 한번 지켜볼 거예요. 그렇게 버텼는데 연락이 없어요. 서운하고 열받는데요. 한편으로는 분명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더 불안해지면 너그러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라고 했어. 내 상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으로 합리화를 하면서도 요내 마음 한편의 울림은 요 여전히 참자, 참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분명히 처음에 싸우고 나서 열받고 서운한 마음 때문에 상대에게 연락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내 마음속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연락을 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거든요. 이쯤 되면 내 상대도 나한테 서운하고 열받는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처럼 불안한 마음도 가졌을까요? 만약에 나처럼 불안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 못 견디게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더 연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달리는 것 같아서 우라가 치밀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하고요 내가 이렇게 처절해지도록 그냥 놔두는 상대를 마음속으로 아주 크게 욕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화해를 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마음들이 살짝 덮여지면서 잘 지나가쳐요 하지만 이게 마음속에서 다 풀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남아서요 머지않아 또 싸우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 싸운 순간부터 화해했던 순간까지 그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자꾸 지난 일이 떠올라서 속상해져요 계속 나만 연연하고 매달리는 것 같죠 이런 마음이 커지면 상대를 더 크게 비난하게 되고요 이제 나도 이 상대를 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 내층임에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상대에게 이별 통보를 하는 톡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야 이 관계를 정확히 못 박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상대가 나한테 매달릴 거야 나한테 연락해 오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일십을 하거나 내 이별 통보에 수긍을 해버리면 요 순간은 확 열받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요내 상대방을 다시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연연하고 매달리는 건 나잖아요 아까 이미 열을 다 받은 줄 알았는데 더 열받을 게 남아있단 말이죠 더 열이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 그 사람을 이제라도 확 버리면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어쩌면 사실은 못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면요. 이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어쩌면 내 주변에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가면 그 주변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도 알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든 지금 내 모습, 내 조건으로는요.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라걸 안단 말이죠. 이쯤 되면 요 내가 연연하게 내가 매달리게 만든 내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매달리지 않고 연연하지 않았던 이유는 요그 사람은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나보다 괜찮은 사람 혹은 나만큼은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요이 사람이 나하고 헤어졌을 때 내가 느꼈던 것처럼 어디 가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라 그런 불안한 마음 혹은 나 아니면 안될것 같다는 라 그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 게 잘못인 거죠. 그가 나에게 그 아니면 안될것 같이 확신을 심어주는 동안에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가 나한테 연연하고 매달렸는데요 지금은 요 내가 그에게 연연하고 매달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연연하고 있다는 것은 내 열등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열등감이 없다 하더라도 요내 상대가 나와 연애하면서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그 사람이 없이는 못살게 만들어 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은 내 상대에게 연연하고 싶지 않다면요 내 상대가 노력한 만큼 나도 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나도 상대에게 미련이 남지 않거든요 그 노력은 요 상대를 위한 노력이 아니고요 상대가 나와 연애를 하면서 처음 봤던 나의 매력보다 더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어야겠죠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상대에게 이미 연연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마음이 아프다면요 내 상대가 나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몫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처음에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을 골랐던 거구나 하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나를 처음에 선택했다면 나도 분명히 제법 가치 있고 멋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상대에게 맞추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내 상대가 나에게 반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